받아들이는 거? 네,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아 프로포지션. 납득하는 거. 어, 네. 그래서 어 여기가 어디부터 자 대절이? 이게 동격일까요? 아니면 관계되면 될까요? 프로포지션에 나오는 동격 동격. 동격 그렇죠. 자 그럼 비코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가로 좀 한번 표현 좀 해줘볼래? 비코즈 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? 이렇게 이거 두 번째 아 비코즈 데이어블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포션이 이제 가정 전제 이런 뜻이 있어요. 그것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어. 오래된 매체들은 어. 발전되어 왔다. 네 어느 정도까지? 어 과거의 어느 정도 어느 지점까지는 발달을 쭉 했어요. 근데 왜인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게 과거에 언젠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오래됐다라는 것 때문에 가지는 편견인 거예요. 편견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건 편견인 거예요. 어떤 편견 가정을 담고 있냐면 야 오래된 애들은 옛날에 쭉 언젠가 계속 어느 시점까지는 발전을 했을 거야 이거야.